자, 그 다음에, 어, 자, 소리라고 하는, 자, 카테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자, 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왼쪽에, 자, 동작, 형태, 자, 세 번째 소리입니다. 자, 소리는 많지가 않네요. 그쵸? 자, 끝까지 재생해라. 그리고 재생해라. 모든 소리를 꺼라. 자, 음의 높이를 10만큼 바꿔라. 또는 정해라. 소리 효과를 지워라. 자 음량을 어, 줄이고 키우고 바꿔라 정해라 그리고 자 음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얘도 변수가 되겠네요 자 확인되셨습니까 자 우리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오면 자 스프라이트는 특정 음원 파일이나 자 특정한 음원 파일이나 아니면 다양한 악기 소리 뭐 피아노가 피아노 뭐 템버린 등등 악기 소리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자, 소리 메뉴, 자, 이거죠? 어. 자, 그리고 확장 기능 중에, 자, 음악 기능과 텍스트 음성 변환, TTS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목소리로 어, 출력하는 거죠. 자, 소리는, 소리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우리 기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음악 기능과 텍스트 음성 변환은 없어요. 확인되셨나요? 자, 지금 여기 이 화면은 제가 아, 별도로 추가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자 기본 탭에 자 기본 카테고리에는 나만의 블록까지만 있어요 자 소리 여기 확인했고요자 그리고 뭐 음악이라든지 TTS는 없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밑에 하단에 보시면 확장기능 추가하기가 있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음악 있고 펜 비디오 감지, 텍스트 음성 변환, 뭐 번역,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확장 기능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음악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음악이라고 추가가 되는 거죠. 자 확인되셨나요? 또는 자 텍스트 음성 변환 눌러볼까요? 음성 텍스트 스피치라고 추가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처럼 소리와 음악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고, 밑에 있는 확장 기능을 통해서 음악과 TTS를 별도로 추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리 탭에 먼저 내용을 보시면,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 소리로 등록된 음원과 그 음원을 재생할 수 있고요,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코드 모양, 모양 옆에 보면 소리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 소리 탭에 현재 뭐 하나 들어가 있죠? 어, 소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이 가운데 있는 이 이미지는 자 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파형이에요. 파형. 그 밑에 보면 플레이 버튼 보이시나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야옹이 소리였네요. 자 확인되셨나요? 자 하단에 보시면 자 스피커 모양 이 있고요. 소리 소리 고르기가 있습니다. 자여 클릭해 볼까요? 다양한 음, 소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눌러 볼까요? 자 A 베자 베이, A 베이스 한번 눌러 볼까요? 자 그럼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시켜 보세요. 음, 뭐 베이스 기타에뭐 A 코드인가요? 음, 그런 소리가 나네요. 음, 자 다른 거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볼드 월드 눌러 보겠습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 볼까요? 음. 새소, 새 소리네. 자, 확인됐나요? 자, 이번에는 보 y 스데이보 h 스데이 자. 추가했고요. 자, 한번 플레이시켜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이 하단에 소리 고르기 자이 버튼을 통해서 자 우리가 다양한 음원을 선택해서 스프라이트 소리로 등록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야옹이니까 야옹의 소리를 내셔도 되고요. 야옹이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음. 야옹이를 선택하면 이런 해피 버스데이 2라고 하는 이런 음악이 자동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자 악기 소리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확장 기능 중에 음악 기능을 사용하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자, 스크래치에서 자, 코드에 가면 자, 음악이라고 추가했습니다 자 아직 확인 못한 사람은 다시 확장 기능 추가해서 이 음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음악이라고 하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기능들이 쭉 들어가 있네요 확인되셨죠? 자 그것을 자 이렇게 한번 구현해봤어요 클릭했을 때 스네어 드럼이라고 하는 타악기를 자한 박자로 연주해라 자템버린이라고 하는 타악기를 한 박자로 연주해라 악기를 피아노로 정해서 60번 음을 한 박자로 62번 음을 한 박자로 64번 음을 한 박자로 연주해라 그리고 나서 악기를 마림바로 바꾼 다음에 60번, 62번, 64번을 한 박자씩으로 소리를 내라 그렇게 돼있어요자 우리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클릭했을 때 자, 음악 범주에 들어가서, 어, 자, 스네어 드럼 타악기를, 자, 한 박자로 연주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템버린으로 바꿉니다. 뭐, 스네어, 저 스네어 드럼, 베이스 드럼, 뭐, 사이드 스틱, 템버린, 박수, 어, 엄청나게 많죠? 어, 자, 여기서 템버린으로 한 박자로 연주해라. 자, 악기를 뭘로 바꿔라? 피아노로 바꾼 다음에 60번의 음을 한 박자로, 62번의 음을 한 박자로, 64번의 음을 한 박자로. 자, 여기 보시면, 자, 피아노 건반이 나와요. 자, 도가 60이야. 네. 내가 뭐예요? 62번. 미, 64, 65. 67, 69, 71 각각의 번호가 있잖아요 자, 이 번호가 롬무 뜻하는 겁니다 자, 확인 되셨나요? 어. 뭐그 이상 쭉 나가고요 어. 자 건반이죠? 자이를 64번으로 바꿨고 자 악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악기를 자, 마림바로 바꿔볼게요 마림바가 뭔가요? 자, 마림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60번, 62번, 64번.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자 악기 소리 들리는 거 확인되셨죠? 어. 자 음악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악기별로 연주를 할수 있다란 얘기예요. 악기별로.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해 본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악기를 이용해서 산토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산토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자, 우리 건반에 따라서 각각의 음이 있었고 음에 자, 그음 번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피아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 없애고 자, 클릭을 했을 때 자, 악기를 정합니다. 피아노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몇번음으로 산, 도끼, 산 산은 뭔가요? 도레미, 파솔이네, 솔 파솔 67번이네요 확인되셨나요? 자 67번을 자한 박자로 바꿉니다 자그 다음에 도끼, 산, 도끼 자 토는 뭐예요? 토는 미입니다 미 도레미 자 64번을 산, 토끼한 아, 박자가 아니죠? 0.5박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 얘는 산, 토끼 끼도 끼도 미예요 얘도 자, 0.5박자로 연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다시, 토자는 뭔가요? 소리네요 다시, 67번 음으로 어, 0.5박자 연주하고요. 산, 도끼 토끼. 자, 얘는 미네요. 자, 하나 더. 토끼, 야. 야는 도예요, 도. 60번이죠? 그리고 여기는 한 박자입니다. 산, 도끼 토끼, 야. 한 박자 쉬어야 되잖아. 어. 자, 어. 어는 뭐예요? 어는? 자,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다시 자, 어는 내전 아래 레. 도레미 할때레 그리고 한박자죠? 자, 레는 뭔가요? 도레 62번이네, 그리고 한박자입니다 산토끼 도끼, 토끼야 어 자, 여기까지 한거예요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디, 디, 디는 미예요미 도레미 0.5박자입니다 자 그다음이 르리네요. 르, 르는 내고, 내고 0.5박자입니다. 가느냐? 자 가는 도구요. 60번에 0.5박자. 느, 느 미네요. 도레미 64번에 0.5박자. 맨 마지막 야 어디를 가느냐? 자, 야는 도레미파솔이네요. 67번에 한 박자입니다. 자, 한 박자가 몇 개야? 여기 보시면 한 박자가 산, 토끼, 토끼, 야, 어디를 가느냐? 네 개에요. 자, 한 박자가 네 개고 나머지는 다 0.5 박자야. 자, 한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다 0.5 박자. 자, 얘를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피아노 음으로 연주도 할수 있다고요. 악기를 한번 바꿔 볼까요? 어, 기타로 한번 아, 전자 기타로 바꿔 볼까요? 클릭했을 때. 네, 악기를 바꿨더니 또 이렇게 됩니다. 다른 악기 한번 더 바꿔 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색소폰. 클릭했을 때. 되셨나요 되셨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합창단 음, 좋습니다 합창단 클릭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자 여기에 자 이거 들런는지 모르겠네 자 소리가 있고요자 어, 우리 제어탭에 가서 자 무한반복 무한반복을 한번 감싸 볼게요 감싼 다음에 소리 범주에 자 소리를 키우는 겁니다 소리를 10만큼 키우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피아노로 한번 해볼까요? 피아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음량을. 를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어쨌든, 그 산토끼 음악에 맞춰서 피아노로 연주해 봤습니다. 음... 자, 우리 소, 소리 탭에 관련된, 소리 기능에 관련된 블록 그 예상 문제가 뒤에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또 다른 확장 기능, 자, 음성 출력하기입니다. 음. 음성 출력하기 자 이것을 어디있었냐면자 우리의 확장기능 추가해서 음성을 추가했습니다 텍스트 스피치 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클릭했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 음성을 고음 중고음과 고음은 여성의 음성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것을 뭘로 말해요 자 영어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Hello Hello라고 말하는 거야 클릭 Hello Hello 그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으로 어, 이야기하는 기능이 바로 이 텍스트 스피치입니다 음성 출력하기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이죠 자, 1초 추가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음. 복사해서 자이번엔 고음이 아니라 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점으로 영어로 How are you?라고 말해볼게요. 클릭. h o w are you? 그렇자 음. 그러니까 아, 이 텍스트 음성 변화는 음, 자 아, 점에서부터 곰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음, 점과 중점은 남성 음성으로, 곰과 중점은 여성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제는 재팬니즈자 일본어로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곤니쯔와라고 입력하려면, 자 일본어 자판 기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자판에는 안되있기 때문에 영어로만 일본 해본 겁니다. 자뭐 다른 언어로 해보셔도 돼요. 자 언어를 영어로 했고. 자 여기를 중국어로 바꾸면 여기 중국어도 입력해야 되겠지 Hello How are you? 여기 영어로 입력됐기 때문에 아 어, 그렇게 입력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대로 사람의 음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텍스트 음성 변환이 되겠네요 자 예제입니다 자 끝까지 재생하기 그리고 재생하기 음원을 재생하는 블록이고요. 자, 소리 범주의 첫 번째 기능 중에 블록 중에 음원 재생하기 블록과 여기 재생하기 블록과 끝까지 재생하기 블록은 단일 블록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음원 재생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른 블록과 연계하여 실행할 경우에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음원 재생하기 블록은 자 얘가 되겠죠. 자 여기 음원 재생하기 블록은 자 얘가 되는데 끝까지 재생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블록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재생하기 블록은 자 얘죠. 해당 음원의 재생이 끝날 때까지 다음 블록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자일를 야옹 음원을 재생함과 동시에 자 음원을 재생한대요. 자 야옹 음원 재생합니다. 동시에 20만큼 움직인대요 20만큼 움직이기 이후에 2초를 기다린대요 2초 기다렸죠? 다음 야후 음원을 재생 후 재생 후에 얘는 끝까지 다재생하란 얘기잖아 30만큼 움직이는 30만큼 움직이고요 야후 재생한대 근데 어디까지? 끝까지 자, 이첫 번째 그냥 재생하기는 재생하면서 동시에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재생하기 아, 블록을 사용한 거고요 재생 후에 움직이는 것은 끝까지 재생을 해야지 그쵸? 자, 볼까요? 자, 야옹이 의 소리가 자, 나머지는 일단 다 삭제하겠습니다 야옹이 소리가 필요하니까 코드에 자 이벤트 스프라이트를 클릭합니다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어, 야옹이 소리를 메오라고 되어있는거죠 자, 이 메오가 소리의 이름이에요 여기 메오라고 되어있는거 확인되셨죠 메오라고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해라 20만큼 움직이래 그리고요 자 기다립니다 몇초 동안 2초동안 자 그리고 야옹이 소리가 끝까지 재생된 후에 뭐해라 다시 30만큼 움직이세요. 자, 클릭합니다. 동시에 움직이는 거. 그리고 야옹 소리가 끝남과 끝나면서 움직이는 거. 자, 확인됐죠? 어. 자, 그래서 재생하기와 끝까지 재생하기의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든 소리 끄기는, 자, 모든 소리를 끄는 동작입니다. 스프라이트를 클릭, 클릭했을 때 야옹 끝까지 재생하기.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야옹 음원이 재생이 되고요. 음원 재생 도중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소리를 끄는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야옹 소리를 재생하고 재생하고 있고요. 음원 재생 도중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모든 소리를 꺼라.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소리가 제거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고요. 자음 높이를 10만큼 바꿔라 100으로 정해라 자 현재 재생되고 있는 음원의 효과를 설정하는 거고요 음 높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양수값은 음 높이가 높고요 음수값은 음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 높이를 설정하는 블록이고 음향 위치 효과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음향 위치 안쪽 오른쪽 뭐이거 있잖아요 자 이것에 따라서 오디오를 왼쪽 또는 오른쪽 출력 트랙 쪽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양수 값은 오디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음수 값은 자, 왼쪽으로 이동해서 소리를 출력하는 기능이죠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12번 반복해라 그래서 무한반복에서 12번을 선택했고요 12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자, 이 ㄷ자 모양의 반복을 쓴거고 야옹 음원이 재생된대요 자, 야옹 소리가 재생되고 1초씩 기다렸다가 반복될 때마다 음 높이가 10씩 바뀌는 음 높이를 10씩 바꾸는 그리고 그것을 아, 계속해서 12번 반복하는 그러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로 구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생되는 모든 사운드 효과가 중지되는 블록 소리 효과 지우기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여섯 번 반복해서 자 여섯 번 반복하라고 돼어있죠 여섯 번 반복을 합니다 야옹 음원이 재생되며 자 야옹 소리 재생되고요 1초씩 기다렸다가 반복될 때마다 음높이가 1씩 바뀐대요 음높이가 1씩 바뀝니다 그리고 1초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 반복되겠죠 자, 여섯 번 반복 후에 뭐로 해라 소리 효과를 지워라. 그래서 얘가 적용된 거라고. 소리 효과 지워라. 다시 반복해서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해서 음높이를 바꾸는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자. 자, 이 기능이 지금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자, 여섯 번 반복합니다. 야옹 소리 재생하고 음높이를 10만큼 바꾼 다음에 여섯 번 반복합니다. 자, 그것을 모든 소리 효과를 없앤 다음에 다시 얘를 반복해서 들어보자 라는 예제가 되겠죠. 자, 얘도 자,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량을 마이너스 10만큼 바꿉니다. 자, 음량은 초기 100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어, 기본 값이 100입니다. 어, 그리고 음력한 값에 의해서 음량을 0부터 100 사이의 값들 중으로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게 하는 블록입니다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야옹 음원을 재생 후 음량을 마이너스 20만큼 축소해라. 자, 그것을 다섯 번 반복하는 블록 스크립트입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자, 다섯 번 반복합니다. 다섯 번. 야옹의 음원을 재생 후에 끝까지 재생해야죠. 그 음량을 마이너스 20만큼 바꾸는 자, 스크립트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는, 자,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거. 자, 음량을 0부터 100% 사이의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음량을 정하는 겁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음량이 100%인 상태에서 현재 음량이 100%예요. 그렇죠? 야옹 음원을 재생 후 음량을 30만큼 바꿔라. 야옹을 재생한 후에 30만큼 바꿔라. 동작을 세번 반복한대요. 자, 이 동작이 세번 반복되는 거지. 다시 음량을 100%로 정해라. 100%로 초기화해라. 그리고 이후, 야옹 음원을 재생 후, 음량을 마이너스 30만큼 바꾸는 동작을 또 다시 반복해라. 이만큼. 그죠 어렵지 않죠? 그냥 반복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읽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해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씩 읽고 클릭됐을 때, 예, 클릭할 때. 음량이 100%인 상태. 얘는 초기화예요 현재 음량이 1 0 0란 얘기야. 야옹 음원을 재생한 후 음원을 재생했고요. 마이너스 30만큼 바꾸라고 했고요. 그 동작이 세번 반복이기 때문에 세번 반복 기능을 쓴 겁니다. 다시 음량 100% 초기화 그리고 우회했던 것을 다시 반복 자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작성해 보시고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의맨 마지막 부분 음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현재 음량 값을 음, 음, 현재 설정된 음량 값을 보관하고 있는 블록 즉 변수입니다 초기값은 100이기 때문에 음량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현재 음량이라는 변수에는 1 0 0이란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블록들과 조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자, 펜 기능입니다. 펜. 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스프라이트로 이제 선을 그리는 건데요. 펜을, 펜 기능을 통해서 선을 그립니다. 스프라이트는 자신의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선을 그리거나 자신의 모양을 그대로 찍어주는, 즉, 도장 같은, 도장을 찍는다.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펜 기능이에요. 뭐 이런 블록들이 제공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펜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나만의 블록 어 펜이 없네요 그럼 어디서 가져고 와야 될까요 펜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확장 기능 추가하시면 펜이라는 거 여기 있네요 찾으셨나요 자, 펜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어, 펜이라고 하는 범주가 카테고리가 추가가 됐고 그 안에 이런 블록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되셨나요 음.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예제가 있네요 자 예제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있던 고양이 스프레이트를 삭제하라 두 번째 연필, 스파, 연필 스프레이트를 추가해라 세 번째 연필 스프레이트를 어, 액션을 취해주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음, 연필 스프라이트 클릭을 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얘를 지우시고요. 자,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추가한 다음에, 자, 쭉 내리시면, 자, 펜슬, 보이시나요? 펜슬을 클릭합니다. 자, 펜이 들어갔습니다. 음, 펜이 들어갔습니다. 자, 스프라이트 작성합니다.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모두 지워라 그 다음에 펜을 내려라 펜을 내리란 얘기는 펜을 현재 들고 있는데 펜을 내려서 선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내리란 소리야 그것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한반복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뭐 할까요 우리 동작 범주에 가시면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있죠 얘를 무한 반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에 따라서 아, 이제 보는 게 아니죠 이동하는 거지 어디 있나요 마우스 포인트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서 자이 펜이 펜이 내려진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숙페이스 클릭합니다 자 마우스에 따라서 이 펜이 그려지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펜슬의 끝은, 펜슬의 끝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펜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그쵸? 확인됐죠? 자, 얘는 뭐 때문에 그럴까? 어, 지난번에 우리 중심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중심점? 모든 스프라이트에는 중심, 중심점이 있다. 자, 현재. 자, 이 펜슬 기능도 중심점이 가운데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자, 확인되셨나요? 자 다시 자 우리 강의 자리 보시면 어 지금 음 연필 스프레이트를 마우스로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모양의 중심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펜슬이 지금 선택되어 있고요 모양 탭에 가시면 펜슬에 자 여기 펜을 선택하고 약간 이동시켜 보세요 자 중앙에 여기 중앙점이 잡혀있었잖아 연한 십자모양 그래서 펜을 선택하고, 자, 펜슬 끝부분에, 펜슬 끝부분에다가 중심점을 딱 잡아줍니다. 그럼 중심점이 이 펜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스프라이트를 선택하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제는 정확하게 펜슬 끝에서 마우스 이동에 따라서 선이 그려지네요. 자, 확인되셨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자이 내용입니다. 중심점을 잡는 것자 도장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자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선을 그려주는 대신에 스프라이트의, 도,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도장 찍듯이 뭐예요? 그냥 도장 찍기만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자펜 내리기 하지 마시고요. 자펜 기능에 도장 찍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한반복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인트에 따라서 이동하는거지 도장 찍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트에 따라서 펜슬을 찍는 것처럼 그려주는 그러한 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제가 지금 블록을 아, 넣지를 못했네요 자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래서 오늘 6주차 수업은 수업은 챕터 6장에 자, 동작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 6주차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아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 수업은 스프라이트의 사용법 중에 형태, 소리, 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교재 의 내용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브록을 추가해서 자, 예제를 풀어가면서 기능을 사용을 쭉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쭉사용하시고요 아, 여러분들이 그냥 인강만 듣는 거로는 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제를 아, 부여를 합니다 자 이번주 과제는요 자 제가 아, 스크래치를 열어놓고 아, 직접 구현했던 것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브로그로 추가한 것중 자, 브로그로 추가한 것 중에 이렇게 Q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Q.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런 스크립트를 직접 만들어 보시고 자, 이것을 캡처 받아서 저한테 우리 과제 구글 클래스 과제방에다가 파일 첨부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자 오늘 강의한 걸 보면 이렇게 Q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 Q의 문제를 읽어 보시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블록 스크립트를 여러분들 스크래치에서 직접 어, 블록 조합을 하고 나서 이 화면을 캡처 받아서 어, 하나의 파일로 정리한 다음에 저한테 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듣고 맞는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게 컴퓨터, 컴퓨터 수업은 직접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백문이 불의 일타 라고 해서 어, 컴퓨터 수업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전달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구요 자 5월 5일 5월 8일 어. 5월의 활기찬 날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날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